안녕하세요 다이노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세력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세력전이라는 거는 서대륙은 십자벌평원 그리고 동대륙은 이니스텔에서 진행할 수 있는 지역 점령전 같은 거예요 근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 시기가 되면은 퀘스트를 수락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쟁 시기에 지역에서 이제 활성화되는 오브젝트를 파괴한다든가 아니면 점령을 한다든가 적 세력의 유저를 죽이면 점수로 습득을 해서 서로 높은 점수를 얻는 사람이 이기는 컨텐츠인데요 이거를 우선 진행을 하면은 퀘스트로 이제 명예 점수 그리고 뭐 통솔력 그리고 강화제 같은 것도 많이 획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실석분들은 어 이걸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세력전을 하려고 하면은 우선 해야할 게 이제 분쟁작이라고 해갖고 해당 지역을 분쟁상태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전쟁 상태로 이어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어 이렇게 위험 단계가 있어요. 위험 단계가 있는데 위험 단계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요게 5단계가 달성돼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이제 분쟁이 되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이제 전쟁 상태가 되고 그 전쟁이 끝나면은 이제 평화 상태가 되고 다시 1단계로 돌아가고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근데 요 단계를 올리는 방법도 조금 성가신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올리는 방법이 해당 지역의 몬스터를 죽이거나 아니면은 해당 지역에 있는 유저를 PVP로 죽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유저가 어 많은 신섭 같은 경우에는 낮징밤징만 어 하더라도 분쟁이 바로 뜨는데 국서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워낙 없어서 이 분쟁을 띄우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이 분쟁을 띄워야 하는 이유가 이제 특히 뭐 명예점수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영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웅 임무가 일, 일정 통솔력을 달성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이제 그런 거를 하려고 분쟁작을 좀 하시는데요 특히나 이 십자별 평원에서는 분쟁작 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유저나 혹은 어, 몬스터를 처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십자별 평원에 보면은 여기 일식벌판 요 부분에 가보면은 정갈과 나비 도마뱀 요 얘네들이 이렇게 서식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냥을 하면은 어 굉장히 빠르게 궁쟁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얘네가 리젠되는 속도가 완전 미쳐 날뛰거든요 얘네가 죽이면 거의 바로바로 바로 떠요 그래서 여기서 분쟁작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달성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어 다른 사람이랑 같이 공대나 파티를 구성하고 하면은 이 오르는 점수가 배로 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 혼자 분쟁작을 해야 된다라고 싶으면은 부캐를 하나 켜서 앞에다가 세워두고 그리고 파티에 초대를 해서 돌리면 되고요 음, 쉽게 하는 방법은 여기 부분에 이제 이렇게 세워놓고 어, 키보드 방향키 쪽에 어, 뭐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무거운 물체를 하나 올려두면은 이렇게 계속 캐릭터가 제자리에 빙글빙글 돌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어, 뭐 연소라든가 이런 기본 공격만 이렇게 하면은 어, 주변에 있는 몬스터들을 다 죽이고요. 요거를 그래서 한번 분쟁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 원래는 분쟁 1단계부터 하고 싶었는데, 분쟁 2단계부터 해서 얼마나의 시간이 걸리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분쟁을 띄웠어요. <웃음> 분쟁을 띄웠는데 어... 시간은 한 45분 정도 걸렸네요. 2단부터 분쟁까지 45분 걸렸고요. 1단부터 하면은 1시간 이내에 어... 분쟁을 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있는데 1시간이면은 엄청 빠른 거예요. 제가 고래노래만 해서 혼자 사냥했을 때 1시간 동안 사냥을 하면은 분쟁 한 단계 정도씩 오르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한 시간 동안 사냥했더니, 분쟁을 바로 띄울 수 있는 거라. 이게 또 파티원으로 이제 부케를넣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이랑 같이 협력해서 하게 되면 더 빨리 띄울 수도 있을 것같고요 예상으로 한두 파티만 있어도 한 10분이면 띄울 수 있지 않을까 <웃음> 싶은데, 뭐 아무튼 뭐 이런 자리가 있다라는 걸 정보를 어, 알려드렸으니까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세력전 많이 뛰어서 많이 콘텐츠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바이바이.